깨달음에 이르는 열 가지 과정. 시무도 영천 수도사 벽화입니다. 인우 구망 자기 자신도 이음 영천 수도사 벽화입니다. 채찍과 소 사람. 모두 공하니 맑고 푸른 하늘 멀고 넓어 소식 전하기 어렵구나. 붉은 하루 불꽃이 어찌 흰 눈을 용납하리요. 이 경지에 이르러 비로소 조사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다. 시무도에서 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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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무엇인지 본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는 마치 길없는 숲을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시무도 여덟 번째는 인우 구망이라고 하여 서도 자기 자신도 안전히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이를 나타낼 재간이 없으니까 둥근 원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서로를 객관적으로 본다면 주관적인 자신도 잊어버리는 공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확철 대오하게 깨달은 경지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러야만 시비와 분별, 중화와 예정, 유무평경과 집착이 안전히 사라져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본성이며 진성인 것이기에 이를 곧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이론상이라고 한다. 결국 이론상은 참나인 진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나는 구체적인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에 치우치는 간념적인 것이 아니라 곧 실존적인 것이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주객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면 이 세상 전부가 공한 것이다. 인디언 지혜는 스스로 경험할 때까지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석두시천 스님도 스스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선은 구두선이 아닌 실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영천 수도사 백화 시무도 이누구마 자기 자신도 이즈미였습니다. 다음은 산청 수선사 시무도 반원 하원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옴입니다.